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한국 가요계를 뒤흔드는 걸그룹 여자 아이들은 뛰어난 가창력과 작곡 실력은 물론 소연, 미연, 민입, 유기, 슈와등 여자 아이들 5인조도 매력적이고 빛나는 외모로 감탄을 자아낸다. 여자 아이들의 히트곡 월크스대는 발매 3주 만에 국내 음원 차트 1위를 달리고 있다. 여자, 아이들은 이번 곡으로 주말 음악방송 연속 수상, 연말 시상식에서 많은 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회원님들의 정보도 지속적으로 검색되고 있습니다. 그쿠스대는 소연이 작곡했습니다. 헨, 흐와, 어오, 시노리터 탐보이, 마이베그 닐포함판, 여자 아이들 엘리의 1년의 히트곡 뒤에 숨겨진 아름다움과 CLC, 키, JPJ와 같은 다른 많은 급합 아티스트의 음악도 만들고 있습니다. 마침표 소연은 지난해 빔빔으로 솔로 데뷔를 알렸다. 그녀는 오늘날 가장 재능 있는 켑팝 스타 목록에 선정되었습니다. 여자 아이들 환류전소연은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서 101세즌 1, 언프리티랩스타 3에 출연하며 솔로 신곡를 발매했다. 2018년 소연은 여자 아이들의 리더이자 메인 래퍼이자 센터이자 프로듀서가 되었다. 또한 엑 x 미녀는 프로젝트 그룹의 샘스테이션 X의 일부인 가상 그룹케이터의 캐릭터 아칼리로 변신했다. 이번 재수출에서는 NX 여자 아이들과 함께 한 수연의 미모가 눈길을 끈다. 섹시하고 강한 스타일로 명확하게 맛이 있습니다. 여자 아이들에서 미어는 그룹의 메인보컬과 비주얼을 맞는다. 올해는 앨범 마이너 타이틀곡 드리블로 인상적인 솔로 데뷔를 하며 파워풀한 보이스를 입증했다. 또한 웹 드라마 배달 기사 성인 인턴 등을 통해 음악 방송 먹 OST 가창 연기 침략 등의 활약을 펼쳤다. 미연은 청순하면서도 청순한 미모를 뽐내고 있는 K-팝 대표 미인이다. 특히 미연은 블랙핑크에 가까웠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YG 엔터테인먼트를 떠났다. 미니는 김치 음악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국의 여자 아이돌 중한 명이다. 미연처럼 리드 보컬도 맡고 있다. 여자. 아이들의 노래가 미연의 노래와 결합되어 더욱 까다로운 청취자들을 사로잡는다. 두 사람은 듀엣곡으로 많은 곡을 했는데그중 가장 유명한 곡은 우리가 이미 사랑에 빠졌다. 음악2 두솔 솔라라솔. 공식 솔로 프로젝트는 없었지만 미니는 개인활동, 다수의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ost, 시트콤 소나드와 스윗, 패션, 여행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1997년생 미녀는 여자 아이들을 비롯한 몇몇 스타들의 작사, 작곡에도 참여했다. 유키 탕구 가이는 중국 출신으로 중국과 한국 시장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보기 드문 중국 태생 K 팝스타 중한 명입니다. K 팝에서는 다창력, 랩, 댄스 실력과 무대 위 자신감 있고 섹시한 모습을 갖춘 많은 여가수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유키는 여자 아이돌 이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육해는 예능 프로그램 캡프러닝에서 그녀의 손수함, 친절함, 재미 덕분에 많은 팬들을 끌어들입니다. 슈후와와 이슈후어는 대만 출신입니다. 2000년생으로 여자, 아이들의 막내이다. NXD, 무크수대로 컴백한 슈후와는 성숙한 미모와 섹시한 몸매를 자랑했다. 특히, 금발은 도자기 같은 하얀 피부와 아름다운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대만 미인이다. 슈화는 앞으로 더 많은 개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